네, 예, 안녕하세요. 어, 우리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 어, 그새 이제 구독자가 280명이 됐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일단 구독자는 1000명. 아직 너무 큰 목표인가요? 일단 최대한 목표 크게 잡고 어, 그렇게 성장할 어, 유튜브 크리, 크리에이터 어, 저기서 이제 눈꽃, 밤에 눈꽃인데요. 어, 오늘 소개할 거는 제가 음, 유튜브 관리하면서도 요즘에 좀 영상 좀 많이 안 올랐죠? 방송 때문에 좀... 좀 기네요 어, 앞, 앞으로도 지금 추가될게 매크리 주전 공략 지금 제가 랭 포인트가 61점이에요 많이 올랐습니다. 49점에서 그리고 리퍼는 요즘에 안 씁니다. 리퍼는 제가 거의 다 보여준 거 거의 다 이제 공략을 보여준 거 같고요 리퍼는 제가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어... 솔죠? 솔저하고 매크리 영상이 이제 올라갈거예요. 어, 조만간 올라갈텐데 이번에는 경쟁 60점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걸 해서 어, 올려드릴거고 어,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안내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TV에서 아... 아프리카를 확실히 적고 이번에 트위치 트위치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좀 저도 고민이 많았죠.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했는데, 바꾸면 좀 시청자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상심하지 않을까. 그걸 무릎꿇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보신 분들은 자유죠. 예, 보시는 분들 자유니까, 트위치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꽤나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내 말씀드릴 건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그, 눈꽃 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트위치 인데요. 들어가시면, 제 채널이 바로, 바로 나와요. 생방송 일정은 아직 랜덤이고, 주저녁에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런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냥, 생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로그인을 하셔야지 채팅이 되고요. 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저한테 뭐, 유튜브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뭐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은, 어, 제가 기쁘게 인사해드리고, 팔로우 이거 하트버튼인데 이거 누르시면은 참고로 생방송 도중에 여기 네모나게 여러분들 오셨다고 막 뜹니다. 누구누구님 팔로우 하셨어요. 기모띠 하면서 뜹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팔로우도 해주시고 별풍선 기능 같은 거는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기부 기능 있는데 그건 해주실 분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다른말은 이것 때문에 네, 생방송 혹시 모를까봐 어떻게 하는지 이것 때문에 영상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공략방송... 공략을 안 올려주고 <웃음> 이런 거만 올려줘서 좀 죄송합니다. 어, 조만간 제가 공격 영상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제 대학교 꿀, 꿀 방학 동안 많이 올려줘야죠. 그리고 현재 조회수가, 총 조회수가 제 영상 29934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